이제 출발합니다. 터키에서 뵐게요. <웃음> 아, 여기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한 30kg 되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그냥 아예 없습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처음 봅니다. 와, 진짜 사람이 다 아예 없네. 여기 왠지 회정이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회정아, 안녕. 안녕. 안녕. <웃음> 핸소막에 입고 왔는데, 오늘? 아, 캐리어 너무 숨겨질까봐 어, 그러네? 양복이네? 대회 때 이거 입고. 나도 아주 편하게 입고 왔다고. 프닝 긴바지에다가 반팔 티. 나 일단 너무 배고파 밥안 먹었어? 먹었는데 배고파 그래서 형 이거 오면은 이거 귤좀 맡아달라고 나뭐 사오려고 했지 맡아놔 나쩔 한번 아니 고먹게밥더 <웃음> <못> 먹었어 <웃음> 언니 가방 뭐 들고 와서 여기서 그냥 있으면 될거 같은데? 가방 가져오자 특히 오랜만에 몇년 만이지? 2년 만인가? 2년이지 18년에 나랑 같이 했다가 아, 19년 1, 1년, 1년 지나고 1년 만이네, 1년 만이네. 어.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은 솔직히 다시 갈줄 몰라. 형은 다시 그딱헤어졌을때 다시 갈 거란 생각 이 있었어. 너는 다시 올거 같은데. 왜? 어? 내가 막은 적. 어어 솔직히 어, 조금 <웃음> 예상하긴 했지. 내가 그때 얘기하긴 <웃음> 했잖아. 막 <웃음> 청석이 형이 알려준 길이랑 다른 길을 내가 걸었. 그렇지, 그렇지. 에뭐 <웃음> 내가 다르더라또잘될수 있을까. 빛내자고. <웃음> 그래서 본인의 목표는 어디야? 척키는 <웃음> <웃음> 간승만 무조건 롤드컵이야. 그것도 막기 해. 세계대회 음. 무조건 가야 돼. 아, 무조건. 그리고 든든한 사람들아랑 같이 가니까 오케이 잘해보자고 파이팅 파이팅. 오랜만에 터키 가는데 우리랑 같이 뛰었잖아 우리 뛸 때도 우승 할거 같지? 우승? 근데 잘 모르겠어 저는 그... 잘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그 해외 갔을 <웃음> 때 그게 있잖아요 아 그치 로컬 걔네들이 잘해 용병은 뭐 당연히 잘하는 거 없고 현지 선수들이 잘해야 음. 우승하는 거 인정? 인정, 인정. 음, 어디 가든 거 같아가지고 용병들은 근데 웬만큼 못 타기가 더 힘들어? 오케이 그럼 가서 한번 잘해보자고 아 자, 아. 그리핀 떨어뜨렸잖아요 <웃음> <웃음> I'll ask you to please give your full attention to the cabin stage for demonstration which will be s c r e e n e d o y o shortly before we depart. Once we are in flight, whenever seated, even a n the...